전 여친을 몸종처럼 여기고 연락하면? 어? 뭐라고? <웃음> 몸종. <웃음> 오늘은 연애 시장 하남자 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침착맨님이 만드신 밈 아닌가요? 너무 웃김. 연애 시장에 국한해서 이제 한남자 특이 하는 거예요. 당신 한남자시잖아요 저는 한남자죠 저는 아닙니다. 일단. 보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. 이래 놓고 나중에 이제 하나씩 맞춰가면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. 그런가? 네. 자,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지가 좋아서 해줘 놓고 땡때르릉 땡땡 지랄 연병떤다! <웃음> 지가 좋아서 해줘 놓고 다 계산하고 나중에 달라고 니다생색이랑 생색은 전환해 와! 지가 좋아서 해줘 놓고 지도 뭘 바람 <웃음> <웃음> 나중에 <웃음> 대가를 바람, 바람. 해주지 말던 거. 너 진짜 왜 저래? 처음엔 여자친구에게 뭐쓸게고 가니고 다 빼주려고 하다가 나중 가서 어왜안 해주냐. 그래서 그래서 섭섭했다. 애플워치를 선물해줬어. 다음에 뭔가 내어 받을 때는 백박스를 냈어. 근데 뭔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지. 나중에, <웃음>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, 이게 진짜 하남자 특인것 같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주거든.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,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내가 저런 거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?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고민 상담한다니까? 맞아,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거고 그... 그래서 이런 거를 줄 때는 대가 없이 진짜 진심으로 줘야 됩니다 돌아오는걸 기대하면 안돼 나도... 그래서 나는 생일 선물도 좀 적당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정해놓고 하면 돼. 우리 생일 선물은 5만 원 아래로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연인 사이는 그게 잘안 되니까 아. 그러니까 이런,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거절하는데 지는 네모인 줄 알고 내모 거절하는데 지는 수락인 줄 알고 혼자 착각함 거절하는데 지는 예의인 줄 알고 한번더 물어봅니다 거절하는데 지는 밀당인 줄 알고 여유로운척함 거절하는데 지는 상남자인 줄 알고 강행함 <웃음> 뭐 스킨십이든 데이트 코스든. 아난 귀신이지 무서워해. 안아 그냥 와. 내가 지켜줄게. 가요. 나 나온다. 거절한데 지는 매너인 줄 알고. 우쭐됨. 오케이. 첫 번째 매너남인 줄 알고 자도 지. 아. 아 오케이. 알아요. 저 옛날. 소개팅을 나갔거든요? 친구가 진짜 부탁해가지고 밥 먹고 빨리 런해야겠다 했는데 계산하려고 했어요. 앞으로 안 보려고 했는데 지가 딱 계산하면서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줘요. 이, 이러는 거야! 어, 이 씨. 이거 진짜 김영준이에요 아, 유준우야. 아, 유준우야. <웃음> 차를 이렇게 같이 탈거 아니에요. 같이 타면은 아, 자꾸 안 눈물 때 아, 이 왜? 아, 이거 왜 해? 아, 제가 할게요. 아유, 씨 가만히 있어요. 어짜! 아, 날까? 아, <웃음> 내가 내가 안주 배테해주니까 <웃음> 좋죠. 어? <웃음> 식당 가가지고 <웃음> 있으면은 씨발. <웃음> 이렇게 <"우와>, 앉아요 앉아요 <웃음> 앉아요 앉아요 시하고뭐 하자 식단 식단 적어보니 너한테 말 거면 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. 꼴불견입니다 여러분. 이건 한 남자 중에 한 남자 양조원이봐도 이거는 꼴불견입니다. 드라마만, 영화의미디어의 영향이 큰것 같아요. 특히 2 0 1 0 년대 생각해 봐요. 현빈? 예. 우리 땡땡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? 그래, 그래, 그래. 그거 보면서 막 매너가 있어야 남자로 이런 게좀 깔려 있었어요. 적당한 매너는 너무 좋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릴 수 없는 매너면 어? 이 사람 뭐야? 센스 있다. 이럴 수 있거든? 근데 씨, 대놓고 <웃음> <웃음> 죽여버리고 싶어요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기다릴 수 있다 해놓고 눈치 좀 약속 시간 늦는 거. 화장실? 마음 정리 기다릴 수 있다고 해놓고 눈치 좀? 이거 이건 그거야. 하중 하중 하로 가려면 아. 정답. 그사귀기 전에 결정. 결정하는 거 기다릴 수 있다 해 놓고 눈치 좀. 더 가야 돼요? 야, 너는 한남자가 아니네. 나 한남자 아니네. 나 한남자 이상형 아닌 것 같아. <웃음> 정답. 첫 잠자리. 아! 스킬! 기다릴 수 있다, 이러고 아, 어떻게 뭐 예를 들어주시면 안 돼요? 뭐 이런 게 있어? 진짜 <웃음> 너무 웃긴데, 이거? 그런 거죠, 이제. 여행을 갔는데 나 참을 수 있어. 손만 잡고 잘까? 근데? 운치 존나 주는 거죠. 이불 덮고 사는데 이불 열어는다는 거. 갑자기 덥 더워서 막 엘거슬이 이렇게 운치를 <웃음> <웃음> <음치 웃음> 어? 진짜... 진짜, 진짜 한남자다 유진아, 아, 오빠는 다른 남자랑 달라. <웃음> 어, 이랬는데 밤이 되면 슬쩍... 아, 기다려준다면 오빠랑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오, 오. 이러면 땡땡땡땡라고 생각하고 행동함. 상남자! 뿅가겠지? 이러면 좋아하겠지? 라고 생각하고 행동함. 이러면 존나 멋있겠지? 라고 생각하고 행동함. 이러면 설레겠지? 어! 오! 썸 PD! <웃음> 이거, 이거, 이거 진짜 선 이거 PD. 진짜 이거, 이거 인정. 나도 그냥. 아, 선생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라고 한 적도 있어요. 어, 맞아. 제가. 예를 들어서 물을 살짝 엎질렀어. 그때 컵이 딱 떨어졌어. 그러면 괜찮아? 너, 너 다친 데 없어? 어저 괜찮아. 그러니까, 아니, 아니야. 봐봐. 봐봐. 음, 그러니까 호대가 떠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그냥 딱 물이 딱엎어졌어 그러면 어, 야, 유지아 괜찮아? 휴지 어디 있지? 이 정도는 괜찮아. 근데 휴지가 어. <웃음> 휴지가 어디? 야, 괜찮아. 일단 너부터 약간 이런 거. 이래 놓고서 딱뒤돌아을때설렜겠지 아! 이게 너무 싫어. 이거 그 옛날에 했던 우리 막 머리 넘겨 주 아! 막... 아, 그런 거잖아. 머리 쓰다듬어주면 설레야겠지 <웃음> 오늘 유희 예쁘네. 음, 설렜어? <웃음> 이런 거 행동할 때도 뭔가 상대방의 리액션을 바라면 안 돼요. 썸탈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<웃음> 전 여친을 땡처럼 여기고 땡함. 전 여친을 쌍년처럼 여기고 욕함. 전 여친을 기준처럼 여기고 비교함. 전 여친을 몸종처럼 여기고 연락함? 어? 뭐라고? 몸종. <웃음> 아 진짜 걔 하남다라길래 그런 그 쓰레기인 줄. 안주처럼 여기고 <웃음> 야브리감아 얘기해. 야브리감 <웃음> <웃음> 정답! 아. <웃음> 이거 정말 하남다의 행동입니다. 자, 전 여친을 자기의 그런 커리어처럼 여기고 아. 자랑함! 하아... 전자친을 스펙처럼 여기고 자랑함 나 애랑 사귀어 봤다? 나 옛날에 연예인 지방생이랑 사귀어 봤다? 아 옛날에 사귀었던 애가 돈이 많았는데 아나 아, 좋다고 그래. 선물을 <웃음> 씨발... 맨날 <웃음> 씨발... <웃음> 백화점 존나 다녔었어. 나, 나 신세계 VIP잖아.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. 오빠도 그리고 나도 크리에이터니까 이런 쪽에 같은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을 만났을 때 헤어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실까? 제 얘긴데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저 직장인 생활일 때 남자친구 만났는데 너 유튜브 망한다. 너 유튜브 하면 너는 인생 망할 거다. 이런 맨날 그랬었어요. 맨날 그랬었는데 제가 유튜브로 이제 처음 시작하고 그나마 조금 잘 됐을 때그 사람이 나 미도랑 사귀었었다. 음. 미도가 내전 여자. 신이다. 난 유도랑 사겼었는데뭐 별거 없어? 구기 어떻게 니게 들어가지? 다 들어가요. 겸손한 척하지만 내모다. 존나 밴댕이 소갈딱지잘삐짐다행이다 <웃음> <삐진>. 난데. <웃음> 겸손한 척하지만 존나 무례함. 겸손한 척하지만 거만함. 겸손한 척하지만 자기가 제일 잘난 줄함. 어 진짜? 겸손한 척하지만 자랑 오지게함. 아 진짜 하남자. 우. <웃음> 우...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, 정훈아. 아, 어, 진짜? 널 보니까. <웃음> 그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었는데, 은근히 자기가 사업한 게좀잘 돼가지고, 막 그거를 막 되게 돈 자랑을 막 하는데, 그 사람이 부자지만 부자같이 안 보여. 뭔지 알아? 운이 좋아가지고 그러셨는데, 자기는 뭐 일을 안 나가서 돈을 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, 아저 죽이고 싶더라. 진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, 판교에 3D 프린터 연구소로 갔어요. 연구소에 갔는데, 그 조교가 강의를 한 시간 했거든요. 음. 한 시간 동안 지 자랑. 자기 누구랑 친하다. 3D 프린터가 미래인데, 우리 교수님 짱이다. 그런 사람들랑 친해지면 좋다. 난 존나 친하다. 한 지간동안 그 얘기 들으면서 옆에 있던 김태형이라 친구가 있어요. 음. 눈 보면 저저랑 존나 한다고 너무 음. 되는게하나 없어요. 진짜 얼굴감이에요. 아서더 없어 보여. 진짜 허세 부르지 마세요. 음. 음. 상남자는 그냥 겸손한 척도 잘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냥 나 이거 잘하고 이거 어, 못 해. 나 이거 못 해? 그러니까 저,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어. 거죠? 자랑을 하면 물론 좋죠. 요즘 자기 어필 시대니까. 그게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접수선 찾지, 찾지 못해서 인것 음. 같아요. 음, 음, 음, 음. 헤어졌는데? 아. 잘 지내하고 눈눈서 한 방울 흘린다? 헤어졌는데 실수로 이름 얘기함 헤어졌는데 실수로 카톡 보냄 헤어졌는데 어. 카카오톡 뮤직 프로필을 바꾼다? 술 마시고 밤만 되면 계속 전화함 아아! 헤어졌는데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전화 안 받았어 어. 다음날 일어나서 어 전화했.. 뭐, 무슨 일이야? 어 내가 전화했었나?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함 맞아요? 실수로 전화한 척함 이거 저 이거 24살까지 일했어요 진짜요? 네 소름돋았어. 아, 어쩜 이렇게 하남자일 수가 있지? 일부로 설마 카톡, 카카오톡이나 톡카 문자로 오타내진 않았죠? 양기로 아,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게 연락을 하려면 번호창에서 걔 번호를 찾아서 이름을 누른 다음에 전화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. 근데 딱 이제 고 바로 끊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뭐지? 하고 전화를 걸어. 여보세요? 뭐야? 어제 왜 전화했어? 어? 어 미안해. 어어 어, 잘못 전화했어. 어 잘못 눌렀다. 어 미안해. 어 그래 알겠어. 뭐해? 실수로 전화간 거 말도 안 돼요, 솔직히. 진짜예요. 용기가 어. 부족한 거 아닐까요, 용기가? 그냥 난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. 나 사실 네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. 근데 용기가 안 나서 바로 전화를 끊었다 하면 은난 괜찮다고 생각해. 자, 이렇게 해서 연애 시장 하남자 특 알아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아, 진짜 하남자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촬영 시작 전에는 하남자들이 제 이상형이다. 네, 난 네. 하남자를 좋아한다고 라 생각했는데 그렇죠. 절대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를 이번 <웃음> 촬영하면서 깨달았습니다. 이런 게다 경험이 쌓이면서 상남자가 되는 거예요. 다 시행착오입니다. 좀더 나은 사람으로 되는 거죠. 이거는 다 과정인 것 같아요. 우리 남자분들 오히려 과시하지 않고 솔직한 모습들이 당신을 한남자로만들지 않는 비법이다. 라고 <웃음> 말씀드리고 맞아, 맞아, 맞아. 싶습니다.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기. <웃음> 자, 여기까 유진채 꾸배 연예시장 한남자특 알아보기. 대성공! 안녕! <웃음>